이게 엔진오일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보통 이거 와셔를 껴줘야 되는데 이걸 안 껴주면 은 이걸 껴주지 않으면 엔진오일이 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순정 부품 구해서 끼고 장착을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장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실리콘을 이 나사산에 발라서 이 엔진 오일 누유에 대한 어, 대비책을 한가지 더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발라줌으로써 많이는 발릴 필요 없고요 이정도 이정도요 나사가 돌아가면서 이게 펴 발라지겠죠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이건 다시 발라주고 이 상태로 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 엔진오일 더러운 그 엔진오일은 다 빠진 상태고 지금 이것을 끼고 구멍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으로 손으로 잠가주고 그 다음에 꽉 조여주는거는 그 토크렌치로 힘을 잡아주는 토크렌치를 해주겠습니다 보통 20푸파운드 20푸파운드 토크를 주게 되어있는데요 토크렌치로 힘을 줘서 잠그겠습니다 이 토, 토크 렌치로 2 0 파운드를 정해서 잠가주시면 됩니다. 토크 렌치. 현대 순정 순정 부품 엔진 오일 필터입니다. 제가 여기에 따로 특별히 한 부분은 이 자석대기를 자석 칩을 위와 옆에 둘렀어요. 이것을 한 이유는 엔진 속에 돌아다니는 그 갈려서 떠돌아다니는 고운 철가루들을 모아주는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석들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석을 둘러쳤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덕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를 한번 고정시켜주고 옆에도 덕테이프로 돌려쳐주겠습니다. 돌려서 붙여주겠습니다. 엔진오일 필터입니다 엔진오일 필터 이것을 엔진오일 필터 다는 곳에 달아주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할 부분이 그 엔진오일 기름을 살짝 적셔서 여기 입구 주둥이에다가 여기 입구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기름칠 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안 해주면은 결착이 잘안될 뿐더러 결착이 잘안될 뿐더러 나중에 이것을 한1년이나뭐 반년 타다가 엔진오일필터를 갈경우 갈때이 고무 부분이 녹아서 붙어버려가지고 잘띄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엔진오일필터를 뺄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반드시 이새 오일을 좀 적셔서 오일을 여기다가 주둥에다 발라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런 식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해주실 부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 여기에 한반 정도 엔진오일을 채워줄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채워주면은 이런식으로 새 엔진오일을 채워 준 다음에 결착을 시키면 맨 처음에 엔진오일을 새 엔진오일이 그, 빈, 엔진, 그, 공간 속에 들어갈 때, 이 엔진 오일 캔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엔진에 맨 처음에, 그, 처음에 그 시동 기동을 할 때, 시험 기동을 할 때, 엔진에 부담을 덜 주고, 요것도 제 역할, 이 오일 필터도 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반 정도 채워 넣었어요. 원래 꽉 차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사정상, 이렇게, 경사를 기울이다, 기, 기울이고, 어, 결착을 시키다 보면, 셀, 셀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만 채워가지고 절차가 시키겠습니다. 이 엔진 오일 필터를 떼어내면은 그 엔진 오일 필터 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나사상 같은 게 가운데에 뾰족 튀어나왔죠. 여기다가 엔진 오일 필터를 가운데에 맞추고 돌려서 끼워 넣는 겁니다. 여기가 현대투싼 2004년도 현대투산 엔진오일필터 다는 곳입니다. 여기다 달아주겠습니다. 이제 엔진오일필터를 결착을 시키겠습니다. 끼운 상태로는 돌려주면 됩니다 시계방향으로 풀을 때는 반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결착할 때는 시계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언제까지 조여주느냐 어, 공구 같은 거를 사용할 필요 없고 손으로 꽉 조여주면 됩니다 소, 손으로만 꽉 조여주고 끝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 안에 그 결작 부분이 부서져 가지고 엔진 오일 누유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손으로 손으로만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엔진 오일 필터가 장착된 상태입니다 이제 엔진 오일 필터 보호 커버를 장착시켜 장착시켜 줍니다 이제 엔진오일 캡에 엔진오일 캡을 분리한 다음에 깔때기를 씌워주고 이제 엔진오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2014년 현대투사는 엔진오일 종류가 15w20을 씁니다. 15w20 엔진오일 종류입니다. 15w20. 엔진오일이 넘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처음 넣으시는 분은 엔진오일을 처음 넣으시는 분은 그 낱개 드립과 그 작은, 작은 크기의 낱개 드립과 4개까지만 우선 넣으시고 그 이후에는 엔진오일 게이지 그 막대기 엔진오일이 찼는지 안찼는지 알려주는 엔진오일 게이지 믹스텍 그걸 보시면서 높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반 정도 지금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아니면 한 40% 들어간 상태이고요. 차하체 부분에 엔진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꽉잠갔고 엔진오일 필터도 꽉 결착시켰지만 혹시 모르니까 엔진오일을 주유해 주면서 혹시나 뭐를 사하체 부분에 엔진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한 번씩 살펴봐 줘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자 저는 이제 4 0 정도를 채웠습니다 즉 4L 정도를 4L 정도를 엔진 오일로 주유한 상태이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용량 은 전체 한 5L 정도 되는데 한 1L를 냉겨놨어요 여분으로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일 게이지 립스틱을 통해서 오일이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엔진 오일을 더 넣거나 넓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엔진 오일 게이지 엔진 오일이 많이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시켜주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깎으시고 이렇게 깎으시고 깎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줍니다 빼줘서 얼마 정도 찼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직 많이 안찼으니까 좀더 넣어주고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어떻게 들어올렸냐 하면은 앞바퀴만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수평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엔진오일 게이지를 체크한다 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차체를 수평하게 맞춘 후에 엔진오일 게이지를 꼭 체크하세요